어, 연합회 회장단 어,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진군은 1947년도에 농촌지도자가 어,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어, 잘 일해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25대 장강섭 회장이 다시 이제 연임을 하게 됐는데 한 우리 580여 명의 울진군의 농촌지도자들이 어,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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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농촌 지도자 저 회원들은 사실은 녹색 혁명을 일으켰던 역진의 용사들입니다. 이분들이 아직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울진이 잘 사는 막 농촌으로 탈북 탈바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그 농촌 지도자는 진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우리 그 농의민의 지도자입니다. 그 지도자님들이 있기 때문에